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그냥 퇴근하고 한번 찍어봅니다. 아우 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안 해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뭐 보통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의 원래 집은 어떤 모습이냐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 보여달라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뭐 혼자 사는 사람 치곤 좀 깔끔한 편 인것 같아요 제가 산건데 제가 테스트 겸 이렇게 어, 오븐도 되고 그리고 어, 에어프라이기도 되는 제품으로 제가 샀습니다 예, 이거 한 10만원 주고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하면은 뭐 에어프라이 뭐 토스트 뭐 이런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조만간 요리 채널을 오픈을 할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쉬운 요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려운 요리들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기깔나게 샀고 오늘 또 기깔나게 아, 온게또 이건 진짜 튀김기입니다 레알 튀김기 예, 레알 튀김기가 왔는데 이건 진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새우튀김을 제가 하는 튜토리얼을 보여드리겠다고 일식집에서 하는 새우튀김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한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190도까지 올라갑니다 구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깔나게 기름을 어, 데워가지고 치킨이든 어, 새우든 다 튀겨버릴 수 있어. 요 아니 왜 집에? 아니 집에 이런 멀쩡한 게 있는데 어? 인덕션인데 이걸 왜 쓰냐? 화력이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쓰지는 못해요 그냥 라면을 끓이면 물이 다쫄아버려가지고 라면을 먹는 건지 비빔면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항상 이제 집에서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네, 잘 어, 먹어놓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셰프의 어, 주방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빨간색과 벽이 이거 진짜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예, 여기 이사 오면서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주말에 밥 밥을 해 먹지 평일에는 밥을 잘안해 먹거든요. 예. 아예 안해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이건 이제 주말용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용으로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어디서 또뭔 있어가지고 또 기깔나게 또 이런 것도 하나 샀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 쇠고기라면 스프. 요거 왜 샀냐면, 김치 볶음밥 에 이거 넣으면 아주 기깔납니다. 이거 내가 왜, 왜 넣어야 되는지 이거 나중에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시원하게 또 백설탕 또 이렇게 샀죠. 예. 이렇게 사가지고 기깔나는 음식다 여러분들. 선보려고 합니다. 어, 저의 간단한 그냥 일상 기록이었고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또 기깔나게 생존 신고를 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음식 영상을 하나 또 기깔나게 찍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